예, 시사 전망대 시간 시작합니다. 자, 이번 1부 시간에는요. 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주를 찾아와서 어 유족회와 43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자리를 가졌었는데 어 근데 이 자리에서 좀 소동도 있었던 모양이고요. 잠시 그때 상황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제가 제주 43 유족 여러분들은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그 어,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유족 여러분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어, 당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몰리니까 와서 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어, 솔직한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들 다 의심했어요. 당의 입장을 제가 갖고 와서 그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그 점을 꾸짖는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 이야기라면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공식사괄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이야기는 뭐든지 할수 있지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나 씨도 이런 사과를 뭐라 하십니까? 이런 사과를. 당 씨도 입장도 없고. 수정하라고만. 네. 아, 총선 총선 못 나가니까 징계 받으면 총선 못 나가니까 쏘아러 온 겁니다. 그습니다 이사장님, 네. 저, 저 지금 그큰 소리 나오는 장면은 전부 다그 이사장님의 목소리죠. 예, 제목소리입니다 예.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그 자리에서? 어, 지금 6분들은 이제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그 트라마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번 사삼 추념식에는 뭐 서북청년단 이런 이름, 이름을 뭐, 개성하겠다는 이런 이런 단체가 와서 있었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경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어, 사상과 관련된 외국이나 편매 발언 이런 분들이 좀 이제는 그만 나와야 되는 게아닌가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어좀 듣고 싶었다. 이런, 아, 김재원 최고위원의 개인 입장도 있지만 은당 네. 차원의 입장이 네네. 뭔지를 듣고 싶었다. 네. 그래서 아. 만약에 당 차원에서 뭐 재발방지 약속이 있든지 예. 뭐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고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음. 한다면 음. 충분히 사과를 받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예.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자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아. 자, 변호사님께도 좀 여,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김동현 이사장께서 화가 나셨던 저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이제 사과의 형식이나 바, 그러니까 방식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 것인지를 사전에 공지하고 모여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방식을 안 취했으면 어땠을까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하러 오신다고 했다면 음. 직접 유족회를 방, 그, 찾아 찾아뵙고 인사를 예. 드리고 평화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도 한번 직접 찾아서 인사를 드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적인 입장의 사과의 방식에 더 맞지 않는 것이냐. 아. 유족분들이나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사삼과 관련된 이런 왜곡된 발언들은 국민의힘 입장과 전혀 다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그뭐 다단히 극우적이고 왜곡된 현대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는 어, 결별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결별을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런 거죠. 거죠. 근데 막 자꾸 뭐 자기 당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피해 가지 말고 예, 예.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다치고 태용호 최고위원은 입장을 이제 그 이상은 안 밝힙니다 사상과 관련해서 다만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한 게 역사 문제는 제 소신대로 말한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은 사3이 어, 이제 김일성의 지시에 촉발됐다는 그 인식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그 말로 다들 어, 듣고 있는 부분인데. 더불어서 뭐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인 전선 전략에 이용당했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어서 태용호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분도 좀 징계가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들을 하십니까? 어, 제주 4.3 사건의 정의와 관련해서 그 인식의 차들이 좀 있어요. 인식. 그 어떤 인식의 차이냐 하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13일인가요? 네. 9월 어, 24일인가요? 네. 예. 그때까지 그 전체에 대해,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제주 사삼의 정신인데요. 예. 1948년 4월 3일 날 예. 어, 남노당 제주도당이 무장폭동을 공기? 일으킨 예. 그 날, 그 날을 염두에 두고만 말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 그때 이 인식의 차이가 확 드러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식의 차이 때문에 징계 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는그폄의 그러니까 그런 이 의도, 의도가 있었느냐 아, 이게 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사상의 자유시장 어떤 어떤 생각을 갖고 음, 자유롭게 예, 예, 얘기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보수정당의 사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4월 3일은 무장폭동이 아니고 정당한 저항이었고 저는 항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사삼이 생각해봐서 1947년 3월 1일에 발포 사건 이후에 어, 30총파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그러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 이도민들은 예. 상당히 많이 인내했고 예. 참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인리적인 예. 문제 뭐 여러 가지 역사 평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4월 3일을 무장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5월 10일 단서, 단독, 단선을 반대하는 거기에서 반대. 예.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올르잖아요근데 그게 남로당 제도당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그게, 그게 많은 분들이 그 관련된 분들의 증언이나 예. 과연 내 기록에도 나와 있고 미군정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삼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제주에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제주적 공동체주의가 음. 스스로의 어떤 자유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맥락이 있다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 지시인데 이건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팩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에 대한 왜곡이고 폄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맥락을 충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알겠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예. 근거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음, 거 그러니까 47년 4월 1일 이후에 총파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일 날 남노당 제주노당의 무장 봉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면 그게 왜 4월 3일이어야 되었는지 예, 예. 그다음에 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저항이라고 예. 바, 아까 표현하셨으니까 저항이라는 말씀을 저도 받아들인다면 항쟁 예. 예. 그러한 방식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음...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요. 남노당 제주도당의 사실상 뭐 지금으로 말하면 도당 위원장이 어 축출되거든요. 그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런 예. 측면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체 세력이었냐 아니었냐에서도 좀 차이가 네, 있는 것 예. 같고요 두 분의 예. 생각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시각들 여러 이 사삼에 대한 시각들이 사실 두 분의 말 속에 좀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태용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얘기가 좀 이루실까요? 두 분의 생각 차이를 들어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예. 사실 그 저희 당원 당규 외에 예. 윤리 강령과 윤리 규정이 있어요. 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있고. 예, 그럼 태용호 그, 위원은? 예, 태용호 위원과 관련해서는. 그 윤리강령이나 윤리규정에 비추어 봐도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의도 또는 아, 잘못된 예, 예. 인식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느냐를놓고볼때 예. 사실 징계의 대상까지 갈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 하나를 제대로 이제 어, 평가하고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징계를 할수 없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삼 주역인 자유도민들이 계속해서 아 보수 정당이 정권 잡으면 사삼을 계속 흔들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인식 차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또 인식 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시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